어니 내려오라고! 아니, 왜 갔다 오니까 저기 올라가 있는 거야. 절씨! 내려와. 아니, 또 무서워서 못 내려오냐, 너?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, 어? 야. 너 말이야, 너. 야. 내려 아니, 집 사줬더니 왜 저기서 있는 거야? 찰리! 잘... 우와... 뭐, 뭐 하세요, 거기서? 내려오긴 또 겁나나 보지, 어? 내려오긴 또 겁나지. 아유, 씨. 그러게, 거기 왜 올라가지고? 너, 너, 너, 거기 있어, 너. 거기 있어, 너 운동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. 못 내려올 줄 알아, 너. 어우, 저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, 대체? 어떻게 올라갔니? 어우 저기야. 너가 무슨 사자냐? 밀레메왕이야 뭐야? 어? 어이간. <웃음> 어이. 미치겠네, 진짜. 야. 내려. 내려라고. 어우, 진짜 내가 미치겠다.